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최근, 최근에 이 바이든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바이오즈들이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이제 머리를 쳐들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오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테라부터 오스코텍 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한 20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오늘은 어, 그 중에 대표적인 열종목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소로스의 어, 이 명언을 한번 어, 이 보고 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소로스 내가 맞든 틀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맞았을 때 돈을 얼마나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가 잃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이분의 이 재기성 이론 현실과 대중의 지배적 테마와의 괴리에서 출발한다 재기성 이론은 주식시장은 기업의 수익이나 또는 경기 전망 등 현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의 지배적 테마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투자자들의 편향된 생각과 같은 지배적 테마는 점점 강화되면서 과도한 버블이 형성되고 버블은 현실과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일시에 붕괴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폭등과 폭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분의 이런 그 버블이 형성되는 초기에 타서 버블을 최대한 즐기고 남들보다 먼저 뛰어내려서 탈출한다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런 재기성 이론을 통해서 어, 설파를 하신 분이 바로 이 조지 소로스입니다. 어, 거기에 또 부합하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2차전지라든가또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어, 과거에 신풍 또 HMM을 보면 어, 이런 버블이 얼마나 크게 급등을 시키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급등주, 과거의 심풍이죠. 20년도 최고가 수준 때의 PBR이 35배였습니다. 현재 3.5배 수준. 10분의 1 토막이 났죠. HMM PBR이 과거 10배였습니다. 현재 0.48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현재 PBR이 12배, 에코프로 BM이 20배 수준입니다. 금향은 26.3배에 거래되고 있는 이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광기, 탐욕, 또 기대로 인해서 수급이 밀어 올리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바이오입니다. 실적이 나와지지 않는 종목이 대다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과이오가 2년 내내 하락하면서 이 개잡주의 대표주가 바로 이 바이오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이 바이오가 어, 이 수급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지금은 이, 뭐 수, 이 실적보다는 이런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또 재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항원제 관련된 재료가 얼마나 강도가 세고 또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어, 이 버블이 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에 이 바이오 관련 주 한번 특징을 보시면 먼저 대장주 테라 사이언스 어 지금 뭐 4천 원대지만 연일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갖고 박세리가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주였던 ABL 또 한오리 이런 종목들이 어 어느 정도 이제 소폭 정도 하락 또 상승을 했습니다. 한오리가 뭐 4%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실적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낙폭이 이렇게 컸죠. 신라젠이나 샐러드 아직도 뭐 16% 급등을 했지만 아직도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곳점 고점, 과거의 고점대비해서 그리고 테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줍니다. 얘는 11배 또 ABL 382배, 한올이 4,500배의 펄을 가지고 있습니다. PBR 수준을 보시면 가장 높은 놈이 박셀입니다. 37.73배의 PBR을 가지고 있고 부채를 보시면 이제 여기 좀 낮죠. 얘가 박셀이 3% 9% 부채 비율은 좀 낮은 편에 있습니다. 테라 3천억 대 그리고 ABL이나 하노리 같은 경우는 1조 대가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어, 이게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게 1조 대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들 종목 한번 간단히 어, 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같은 경우는 이 유합용, 광, 이음쇠 업체죠. 2차전지 소재, 제조, 판매, 리튬 생산 판매를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습니다. 2차전지가 요즘 핫하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뭐, 연일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사이언스의 자회사인 온코팸, 얘가 바이오 기업이죠. 기업 공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0원대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면서 가장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평소 거래량은 2만, 100만에서 200만 주또 100만 주가 안되는 적은 거래량으로 과거에 좀 움직였던 종목이지만 지금은 뭐 급등을 하면서 이 과거에 찍었던 고점대를 다 이제 뚫고 상승해 있습니다 박셀 바이오, NK 치료제의 간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급등을 했죠. 지금 200일 선에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과거를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또 조정을 또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위치 시키고 또 급등시키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지만 요, 요 지점까지는 이제 하락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이 박셀이가 이 바이오 관련해서 요즘 호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일선까지도 강하게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큐리언트 어, 얘도 지금 12,000원대에 이렇게 좀 어, 꺾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어, 아무래도 참여자들이 요 선까지는 좀 밀어올리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큐리언트, 신라젠 얘도 낙폭이 뭐 상당하죠. 이게 어, 이 거래 재개 이후에 한번 최고가를 찍은 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을 했죠. 셀리드 얘도 뭐 2만 9천 원, 거의 3만 원대에서 지금 8천 원대까지를 하락을 시켰습니다. 이 바닥 거래에서의 대량 거래는 어떤 그 변화의 시작점이죠. 이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또 조정도 또 받는 모습을 보이 면서큰 변동을 보이는 게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심은 해야겠지만 또 이런 거래량이 실렸을 때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드팩토 얘도 지금 200일선을 강하게 한번 뚫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중에도 이 2만 5천 원대를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상승을 시켰지만 지금 3천 3만 4천 원대에 이전 고점 부근에서 이제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움 바이오 얘도 뭐 2만원대에서 9천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던 티움이 지금 3일 연속 이제 상승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nk 맥스 얘도 뭐 바닥을 찍었죠 2만원대에서 9천원대까지 반토막이 났던 이 nk 가 5일선 만 타고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멕신 얘도 뭐바닷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유틸렉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400원대에 전에 있던 요 저점 라인 대에서 반등을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유틸렉스 ABL 바이오 대장주입니다 식품의약처로부터 이중화암체의 면역화암체 국내 일상 시험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여기 과거의 전 고점인 요세 번에 걸쳐서 무너졌던 라인을 돌파를 했지만 또 윗거리가 좀 달리면서 과연 이만 오천 원대를 지켜줄지 여기서 더 반등하면서 어또 주도주로 모습을 좀 보여줄지 어이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월바이오 어 얘도 뭐 우리나라 원액 처방의 일입니다 정장제 그리고 4대 항암제로 불리는 수플렉사 요 개발에 참여 중입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전에 있던 요 저항라인 때죠. 이게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못 들었던 저항라인 때를 돌파를 했죠. 여기서. 그래서 18,000원 때 돌파 이후에는 5일선을뭐 거의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조정은 받았지만 오늘 어, 4% 가까이 하락했지만 이 오일선 자체는 깨지 않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오 관련주 어떤 실적보다는 어, 재료나 수급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또 버블이 형성되면 이런 종목들이 어, 뭐, 크게 또 날아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어,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이면서 치고 갈는지 어,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